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슈팅 연습을 혼자 하다가 요 근래 좀뭐 아무튼 좀 집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나? 뭐 하여튼 집탄은 어차피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10m에서 5m 정도, 아, 10m에서 500원짜리 동전 집탄이 나온다. 100원짜리 동전 집탄이 나온다. 핸드건으로, 가스 핸드건으로. 어, 뭐,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어차피 제가 총을 못 쏘기 때문에 그런 집탄은 저는 나올 수가 없고요. 어, 지금 제가 10m, 어, 저 거리에 지금 타켓을 두 개를 나눴습니다. 나놓고 하나는 제가 한 10발 정도 테스트 한, 오른쪽은 테스트 했는데, 저건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음, 일단 이쪽, 오른쪽은 제가, 어, 저기, CO, 그러니까, IDP 경우에, 이제 CO라고 하죠, CO, 이제 광학, 광학이 올라가는, 이 광학을 보고 한번 쏘면서 집단 테스트를 해보고, 또, 왼쪽은 이제주력장비죠 어, SSP, 글록 17, 루의 글록 17이에요. 이너마릴도다 순정입니다. 다 순정이고, 슬라이드만 국내에 있는 알사 슬라이드가 올라갔고, 리어사이트 프론트 사이트는 군기시 코리아 커스텀 리어사이트죠 리어사이트 프론트 사이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저 핸드건이에요 외형은 뭐, 뭐 마루이 겁니다 마루이 글로 쓰고 있는데 차이가 분명히 날 거예요 날 건데 한 10m 정도에서 제가 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시효 쪽이 조금 더더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한번 재미로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한 10발 정도 탄창당 10발씩 넣고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창을 한번 채워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일단 탄창에 열발씩 넣고 가끔 비비탄을 그왜 손으로 넣냐고막 이상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기 뭐폼 내려고 손으로 넣는 건 아니고 손가락 넣는 게 편해요 제가 쓰다 보면은 탄창당 어 한열 발에서 열다섯 발 정도 넣다 보니까 비비로드 넣을 때이 탄창이 이게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외발 맞추는 것도 그렇고 빼기도 그러니까 총알 그 손으로 딱 세서 딱 10발씩 넣는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거지 뭐 이거 폼 잘나고 10발씩 뭐 손으로 막 넣는다 이런게 아니에요 그냥 어 습관이, 습관이 무섭다는게 제가 계속 손가락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한번 10발씩 양쪽 다 한번씩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학 장비를 가지고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그냥 막 샀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인 그 글록 17 한발이 확 빗나가는게 눈에 보이던데 한번 가보시죠 자이거를좀 붙여 놓을게요 자 붙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광학으로 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발 어. 뭔가? 어? 자, 광학으로 쏜거열발 그리고 손으로 쏜거 손으로 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맞았네요. 뭐 지금 보시기로 뭐,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웃음> 요번에 어,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게 뭐 광학을 쓰던 그 일반 이런 이런 그냥 일반 사이트를 보고 쓰던 뭐 자기가 편하고 자기 손에 맞는 거를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또이 에어소프트건 비비탄 총이 이게 그 은근히 또 장비빨을 좀 탑니다 장비가 세팅이 잘된 장비를 쓰는 거랑 세팅이 안된 순정 장비를 쓰는 거랑도 집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를 이렇게 자기가 감안을 하고 쓰는 거죠 쓰는데 어 이런 그 뭐야 이런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단 같은 경우는 이게 쏘는 사람의 이손의 능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장비 장비 세팅에 대해서 이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 총만 다 틀려 요 개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다스 1911 제가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일단 제가 샀을 때 그래요 근데 제가 다른 스틸 핸드건을 샀을 때는 분명히 1911 보다 집탄이 더잘 나왔어요 세팅이 뭐 비슷하게 좀 세팅이 잘된 총이긴 하지만 뭐 1911도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뭐그 금액만큼의 비슷한 가격대 총들을 테스트한 거니까 그래서 고로타라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냥 내총 가지고 즐겁게 재밌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총섬에서 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